ABC로 올라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MBC에서 출발을 했구요. 아, 예이! 거의 다 왔어요.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도착했구요. 고산병 증상이든 아니면 뭐 하, 빠르게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헬기를 탄산되는데 헬기 가격이 천불이 넘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지금 해가 있고요 안나푸르나 하면은 보이는 우! 여기는 설산으로 가득하네요 아.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막 춥진 않아요. 걸어서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생각 춥진 않아요. 네. 어, 근데 힘드네요, 힘들게 힘듭니다. 고도가 3천 넘어갈 때부터 1미터, 어, 1미터가 1m, 한 10미터처럼 느껴졌어요. 타기 시작하나? 아 어, 뭐 타도 되죠. 이제는... 잠깐 조금 더경치 구경하다가 제가 여기를 두번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 눈에 담아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좋아요 날씨 좋네요 아, ABC에서 이렇게 길 따라 내려가면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아, 좋네요. 안나 푸르나 베이스 캠프하고는 이렇게 멀어집니다. 하, 올라갈 때 2시간 걸린 루트인데 절반으로 줄어들겠네요. 숨쉬기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하산하는 길의 복장은 햇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꼼꼼꼼해야 돼요 왜냐면 하도 햇빛이 뜨거워서 하이. 하도 햇빛이 뜨거워서 안 그러면 다 타는 듯 합니다 여기 하산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래서 선글라스 아래 부위로 모두 다 얼굴이 빨개요 조금 예방하고자 선글라스 아니 선글라스 네.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렇게 타프를 선글라스 바로 아래까지 집어넣고 갑니다. 살 보면 겨울에는 이렇게 다 수풀을 태워놓은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태워놔야 새순이 제대로 자라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다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뿌리까지 타진 않고 뿌리 부분에서 멈추네요. 이제 MBC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MBC에서 짐을 찾고서 갑니다 이런 길을 쭉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는 길인데 제가 올라오고 나서 올라오면서 봤었던 가장 이쁜 길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부터 MBC 올라가는 구간 데오랄리 거쳐서 올라가는 구간인데 여기가 이 길이 저는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이 길이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자 또 이렇게 잠깐 촬영합니다 올라갔을 때아저 음. 헬기 타고 포카라까지 가면 되게 편하겠다 그래서 100만원이지만 아 물론 생각한, 생각만 한생각 했습니다 생각만 그런 에. 100만원인데 내가 대신 3일을 벌수 있어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3일을 걸어가면 100만원이 생기네 라고 생각을 해서 3일을 걸어가고 100만원이 생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어 내려올 때 되게 좋은 게많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때 힘드니까 사실 경치나 이런 거를 볼 겨를이 좀 적었다고 할까 힘드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막상 내려갈 때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이게 안 보이던 경치도 눈에도 들어오고 조금 더 그냥 쉴때 그냥 막 누워가 쉬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영상 찍고 사진 찍으면서 쉬는 게 와, 힐링이 너무 됩니다 언나 코로나를비로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타지 않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히날라터 저쪽까지 대오랄리 구간인데 어, ABC 거기에 있는 네팔리아 문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두 군데가 어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근데 1, 2월에 왜냐면눈 오거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눈사태가 나면 네 눈사태가 나면 이제 그때 위험한다고 하네요. 모두 조심히 가십시오. 아, 이런 곳입니다. 너무 멀어서 안볼 수도 있는데 e 비 c 트레킹은 가는 길 내내 폭포가 있다고 보면 돼요 지도상 맵스미만 봐도 어, 마을과 마을 사이에 폭포가 근데 물론 저렇게 좀잘안 보이긴 해요 근데 마을과 마을 사이에 폭포가 한 3, 4개씩 있다 그래서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말라야하고, 어, 도반 사이에는 이렇게 예쁜 진짜 사이즈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폭포는 한 줄기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여러 줄기로 흩어져서 내려오는 형태인데, 아, 어, 이것도 장관이에요 ABC부터 출발해서 여기 도착한 거는 반부입니다. 반부인데 1시간 반만 더 가면은 신호와 쪽까지 갈수 있어서 신호와 쪽까지는 가려고 해요. ABC 트레킹 할때 주위에 대한 사항이 오후 5시만 되면 해가 집니다. 지금 오후 4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으면 어둑어둑 해질 거예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신우화 마을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벤브에서 신우화 가는 길이 초기 한 30분이 계속 등산 길인데 주관하네요. 아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았다가 이거 벤에서 잠깐 쉴때 드디어 머리를 감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아 신우화까지 가야죠. 네 드디어 로우워 시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MBC에서 출발해서 ABC를 들렸다가 그리고 거기서 ABC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제몇 시간을 걸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려나 일단 MBC에서는 저는 엄청 선천히 엄청 선천히 갔거든요 엄청 선천히 가서 사실 원래 30분 걸린다는 이야기 인데 30분은 사실 어, ABC에서 내려올 때 30분이고 올라갈 때는 그의 2배 2.5배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하고도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어 갔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아 내려온 시간을 다 합하니까 다 합해 보니까 와 3시간 이거 두개다 합하면은 5시간이니까 8시간이거든요 8시간에 올라가는데 2시간 포함하면 10시간을 오늘 걸었네요 네. 총 길이는 15.74, 24.74, 29km, 약 29km 정도 걸었네요. 원래는 보통, 그, <웃음> 레오랄리나, 어, 많이 가면 도반, 그리고 더 간다면은 뱀부, 이 정도까지 가는데, 저는 그 ABC에서 출발한 여기 포터들 두 명이, 어, 자꾸 저를 케어를 해주면서 가자 가자 할수 있다 해가지고 같이 뭐 따라가다 보니까 어 오후 7시나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최고로 그나마 괜찮은게 딱 뱀부까지가 적당한 거 같아요 무리, 무리하고 무리 간다고 해도 에이. 내일은 바로 진우단다 가서 지프를 타고 가면 은 저는 5일정으로 일 abc를 맞추는거가 되네요 되게 느리게 갔는데 트레킹 5일차입니다 트레킹 5일차 제가 있는 곳은 아, 로우 시누아고요 로우 시누아에서 오늘 진우단다까지 가서 거기서 지프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합니다 로우 시누아에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이곳을 지나서 여기 보이는 저 마을이 촘롱이거든요 촘롱을 넘, 넘으면 넘고 좀만 더 가면 진우산다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반 아니다 두 시간 이내로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 걸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레킹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안녕 좀 뜨거, 꺾임 뜨거. 먹을 뭐거 없어. <웃음> 네네 이런 녀석들을 길 가다가 그냥 만납니다. 아 귀여워. 귀엽죠? 경계하고 있는 고양이. 저번에 올라올 때도 갔거든. 저번에 올라올 때는 좀. 햇볕 안에서 널 부러져 있었는데. 경계하고 있는. 그만 가지 마! 재밌죠? 누구의 양말인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적당한 거리를 숙주하는데 안 두고 도망가네요. 양말이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놔둬. 먼지도 장난 아니네. 저 말들한테 산책 나가는 느낌인가? 여기 왜 이렇게 애들이 발랄하지? 근데 보기 좋네요. <목소리� mono> ABC 트레킹이. 여기 포터들도 말하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좀 힘들다고 하네요 랑탕이란 다른 곳 같은 케이스는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한대요 확실히 돌아가는 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풍경도 눈에 많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원래 제가 갔던 길을 또 다시 돌아오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번 봤던 길인데 또 보면 약간 좀 손해보는 느낌? 그래가지고 한번 어딜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뭐 탈출하는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은 거기서 뭐 다른 비행기 타는 루트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네팔 ABC 트레킹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왜냐면 가는 맛 그리고 돌아오는 맛이 달라요 어 돌아갈 때 그리고 이제 힘들게 abc 어,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이죠 abc 루트로 오시는 분들 보시고 보고 있으면 어 기분이 좋아져요 아 나도 저렇게 고생 했는데 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옵니다 그런 재미로 돌아가면서 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첨롱 을 지나고 진우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웃음> 이곳곳에 로지마다 한국어로 된 간판이 많아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한국인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곳인 것 같아요. 와... Chocolate, I taste on your lips. h e n e y had our last kiss. So here's my love letter, entrusted to the weather. I ride across the waves and flew through the clouds. It will be delivered to what you want with it. You can sign it. 다시 죠 포카라로 가는 긴 다리를 건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쪽 넘어가면은 이제 지프랑 아 저기 올라가네요 지프 이런 몇 대가 있어 가지고 저걸 타고 포카라로 갑니다 이제 진우단다에 도착을 해서 어 여기서 지프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포카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다 진우 단다에서 다 차를 타니까 여기에 기다리면은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차에 같이 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뭐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와가 좀 찾았는데 다행히 어약한 40분 뒤에 출발하는 한 파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낄수 있으니까 거기 타라 해 가지고 거기 꼈고 여기서 포카라가지3 2천 여기서 그래서 포카라까지는 2000 루피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제가 여기를 언젠가 다시 오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루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이 끝났습니다 어, 원래는 6박 7일 일정을 생각했었는데 음, 막상 걷다보니까 좀오기도 생기고 해서 그 5일 일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5일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앞에 있었던 1,2,3일차는 어, 좀 많이 선천히 갔어요 그 고도 대략적으로 한 2,000m 정도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4,000m 까지 올라가는 건데 차, 1 2일차에서는 사실 어, 2000m에서 3000m 사이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꽤 힘들어요. 두 번째는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난이도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좀 구별을 할게요. 어, 우선 컨디션 관리, 그 한국에서 저도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이라고 하면은 하루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는 게 사실 어 출발할 때만 좋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5박 6일 아니 오박육일 또는 6박 7일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그 매일매일 좀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자체가 2000m에서 4000m 정도 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 볼수 없는 고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회복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좋았어도 빠르게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컨디션 관리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해가 뜰 때는 따뜻해요 해가 뜰 때는 거의 뭐 영상 10도 막 이렇게 2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ABC까지 올라가서도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다 만약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그때 느껴지는 온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난이도에서 그 고산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0m 넘는 산이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 물론 고산병, 그러니까 이 2,000m, 이상 또는 4,000m까지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사전에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는데 보통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과거에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산병, 그러니까 고산병을 보통 맞이하는 시점이 한 3,000m 넘을 때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한 3일차 정도 돼요. 그리고 3일차 정도 되면 컨디션이 출발할 때와 다릅니다. 힘들어요. 이제 몸이 그때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산병을 맞이할 때음 컨디션도 이제 제 재컨디션이 안 나오기 쉽고, 그리고 좀 처음 맞이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고산병이 오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뭐 머리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 무기력. 증이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컨디션 관리좀 잘한 편이었는데 이 고산병 증세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3000m가 좀 넘어가니까 시작하더라고요 저, 저에게 있어서의 고산병 증세는 너무나 심한 무기력증이었습니다 계단 한 개에 걸으면 5분 쉬고 싶었어요 <웃음> 진짜 너무 올라가는 게 느려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좀 빠르게 출발한다고 한들 모든 그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지나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괜찮냐고 괜찮냐고 그 정도로 저는 선천이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천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든 해결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행히도 그 무의력증이 있지만 좀 버티며 버티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 많이 받았어요 뭐 약도 주신 것도 받아먹고 그리고 계속 말도 걸어주고요 아 그리고 말 거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힘 이게 숨이 차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차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숨이 차진 않는데 어 엄청 무기력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몸이 정말 움직이기 싫다고 막 너무 힘이 없어요. 몸에 진짜 힘이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산병, 이 증세를 좀잘 관리하는 게 난이도에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음... 킷 리스트에 넣을 만큼 한 번쯤은 꼭 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한 번이면 족하다. 어... 두 번은 절대 못갈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푼힐을 갔다가 ABC를 가려고 했거든요. 푼힐 플러스 a b c 를 가려고 했는데 ABC만에 간게 저한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마 푼힐까지 갔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네. 이상 네, 제 소감 평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ing on the city lights Flesh and bright